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드벤텍의 하병구 부장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EPC 제품군이며 저는 이 제품 관련 담당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최신 EPC 제품과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C는 오드벤텍 제품 중에서 다기능군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EPC 제품군이 가지는 특징은 통합 프로세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시스템 통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발의 트렌드는 기능적인 요소와 총소유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제품 가치는 제품의 기능과 TCO 비용을 더한 값과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총소유비용을 구성하는 네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배송 제품 출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높은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최대 30일 이내에 빠른 시토스는 출시 시간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운영비용 설치 작업은 고객에게 불가피한 부담입니다. 더긴 시간은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작업 비용은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EPC 제품의 경우 주변 장치를 60초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통해 설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사용 친화적인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치 기간의 단축은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셋째, 배송과 창고 비용 다양한 기능을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축소된 디자인의 EPC 제품군의 출시 목적은 배송 및 창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유지 비용. 유지 비용은 인력 파견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드벤텍은 c 시 e API, 바이오스 유틸리티, GPIO 설계 및 y 이 디바이스 온 등으로 구성된 애드온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현장 유지 관리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드벤텍은 증가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토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호환되는 모델, 주변 구성 요소 및 샷시로 여러 데이스테바이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다양한 IO포트, 연결 옵션, CPU 플랫폼 및 OS 시스템 중에서 원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용 시스템을 구성하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방사기 제품 중에서 EPC-B2000 제품에 적용된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대산업에서는 극미세 물체에 대한 정확한 감지 요구의 증가로 인해 고정밀 산업장비가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군은 의학, 생물학, 농업, 재료과학, 화학 및 약학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인간에게 필수적이지만 인식할 수 없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밀 장비에는 매우 우수한 품질의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EPC-B2000 시리즈는 X86 플랫폼의 가장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어드벤텍 미니 ITX 산업용 마더보드를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고하고 최적의 기계 설계를 통해 EPC-B2000은 여러 IO 옵션이 있는 다양한 마더보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즉 풍부한 CPU 및 IO 옵션을 갖춘 EPC-B2000 제품군은 의료 시스템을 위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PC-P3000 시리즈는 인텔 9세대 의 데스크탑 CPU 플랫폼이 탑재되어 객체 인식을 위한 비디오 AI 알고리즘 배포 및 수백 개의 패키지를 동시에 여러 엔드포인트로 발송하는것 같은 스마트 공장이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머신비전 및엣지컴퓨팅의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GPU 카드, POE 카드, 모션 제어 카드 및 캡처 카드는 각각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서로 다른 조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EPC-P3000은 4개의 확장 슬롯과 해당 라이저 카드를 지원합니다. 특정 PCI 또는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설치하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엣지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 구성을 통해 EPC-P3000 시리즈는 산업용 AIoT의 시장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PC-U3233은 산업 자동화 시장을 위해 설계된 팜사이즈의 EPC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환경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좁은 실내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풋프린트 엣지 컴퓨터 AI 어플리케이션용 고성능 프로세서 빠른 설치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EPC-U3233은 딥러닝 시나리오에 필요한 다양한 수준의 복잡한 컴퓨팅을 처리하기 위해 인텔코어 ICPU 플랫폼, 펜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지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EPC-U3000 시리즈의 샤시 설계는 DRAM, M.2 모듈 및 심카드와 같이 주변 장치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60초 이내에 간단한 두 단계의 당장만으로도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당사가 포커스하고 있는 EPC T4286은 셀프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장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슬림하고 세련된 키오스크, AI 플랫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CPU, 다양한 주변 모드를 지원하는 풍부한 I/O, 배송 및 창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컴팩트한 디자인, 3개와 같은 조건에 만족할 수 있게 EPC-T4286에는 이전 버전의 EPC-T 제품 3G에 비해 33% 정도 축소된 새로운 소형사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EPC-T4286은 소형화를 위해 기능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개의 컴포트, 6개의 USB 포트 및 3개의 램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데스크탑 8세대 i7 CPU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원유의 작은 풋프린트 하우징으로 대부분의 슬림형 디자인 스티오스크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PC S201은 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갖춘 가장 작은 박스 PC입니다 VGA 포트, 이더넷, USB, UART, 디지털 I-O 등 충분한 I-O 포트를 제공하며 샤시의 크기가 1 3 9 x 144mm에 불과하여 HMI 크기에 상관없이 매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풀사이즈 미니 PC와 익스프레스 확장 슬롯과 측면에 위치한두 개의 D-서브 포트는 서로 다른 기능의 I-O 조합으로 포트를 확장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높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비에는 서브 모터, 적외선 포트, 바코드 스캐너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 디스플레이 같은 디바이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I-O 포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동이 많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케이블리스 형태의 박스 타입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응 가능한 EPC-C301은 서브모터 제어를 위해 독립된 캠퍼스 포트 2개 펜리스 작동이 가능한 고성능 CPU를 지원하며 4개의 램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며 컴팩트한 크기로 제품 설치에 제약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EPC-R 제품군은 리눅스가 지원되는 ARM 플랫폼이며 이 제품군은 산업용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다양한 장착 옵션으로 인해 설치 공간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 이 PCR은 대부분의 산업 환경에서 무중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YGPAS s 디바이스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품의 운영시간에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도메인 중심의 y g d 온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도메인의 중심에 y g d 온은 세 가지 주요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원격 바이오스 업데이트 및 복구 메커니즘 키오스코와 같은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유지 관리 작업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원격 업데이트는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스 복구 메커니즘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 예기치 않은 중단으로 인한 시스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USB 포트를 통한 전원 격기 끄기 이 기능은 기술자의 파견 빈도를 줄여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USB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재부팅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은 기술자의 파견 없이 결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이것은 잠재적인 시스템의 위험에 대한 조기공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와이드 디바이스온의 원격관리 기능입니다. 한계와 같이 제한된 기능을 통해 우리는 e PC가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생산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